자, 여러분 컨텐츠가 고가됐을 때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 됩니다. 노트 바로 열어볼게요. 어 뭐야 버려. 열어버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형이형 오늘도 맛있는 거 먹으니 좋다. 난 형이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인데 간장군 소장 해줘. 도라이 아니야 이거? 다음 댓글 볼게요. 형 상만이가 너무 귀여워. 그지그지 귀엽지 귀엽지. 눈도 예쁘고 털도 복실하고 너무 귀여워. 그니까 간장군 소장 먹어줘. 아니 어떻게 말해 이런 식으로가? 자 다음 댓글 다음 댓글 형 군소장 아니야 아니, 이 미조랄 이거 간장 군소장밖에 없네. 어 잠깐만요? 형 군소장 먹지 말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해. 오. 자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 아,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기 <웃음> 군소장 말고 개군소장 먹어 이나 <웃음> 유튜브 안 할래는 구라박게요자 <웃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또 제가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간장 개군소장 레츠 고. 아 오늘 그거안 했네 같이 가요 <웃음> 같이 먹을래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디어 원하시는 간장 군소장으로 군소리끼지 전부 다 박살 내러왔습니다 군소를 자주 잡는 여석측으로 왔는데 아 오늘 물 맑다 괜찮네 잠깐만 이쪽에 여러분 지금 군소 야 저거 뭐야? 암으로 불가사리 아니야? 롯나 큰데?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암으로 불가사리 저기 보이시죠? 개 큰데? 야, 이거 바닷가에서만 잡을 수 있는데? 아니, 여기도 바닥까지? 이야. 제 발보다 훨씬 큽이다 아, 뒤졌구나. 자, 자쨌든 네, 이래끼가 아주 별부가 살았는데, 비교도 못할 정도로 위에 동물이 띈 펀치 펀치래기야 갈게. 야, 가자, 뻗치. 오늘 너 군소로 더럽혀질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먹지 않습니다. <웃음> 그래서 오늘은 어떤 군소를 잡냐? 바로 개군소다. 오늘 먹는 특별 게스트분은 진짜 재수 없는 거예요.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라상라삭군소어디니히딱세 마리만 나와라. 하, 쌌다. 오늘 군소 없는 날이다. 여러분, 원래 이쯤 되면 군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군소 없는 날인 것 같은데. 여기 해안가에 가까이 붙어있는 군소래끼를 찾아. 해수욕하는 군쇼야 어디니와 오늘 개망했다 여러분 이거 군소장 하지 말라는 계신것 같은데 그러면 저가 개꿀이죠 능구라 오늘 무조건 잡을거예요야 이거 오늘 왜 없어 진짜 없어? 그럴리가 어 약간 현빈 느낌이네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없으면은 가죽창을 신고 안으로 들어가서 잡아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가죽창을 신기 싫어서 지금 여기로 온거거든요 이건 또 뭐야 에헤 여러분 이런 망같은거 있죠 이런거 빼줘야 돼 여러분 와뭐 지금 한마리도 없네 라테테 가죽창을 신어야 되나 아 어디갔어 어네 여러분 가족차가 신었다 리봐 가족차가 신은 김에 어, 뽀치저 멀리 거죠 오늘 군소래기들 박살 내볼게요 아가씨께 넣어줘 오늘 맨손 간다 라상라사 이 군소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손이 낮아져가지고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추워졌거든요 자 고를 때는 이런 돌밑에 들면은 이제 군소들이 나와요 보세요 자저 군소니 어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근데 이거 먹으면은 개 야만이 무럭무럭 자라서 평생 보지 말자 자 저거보다 조금 더 크면 가져갈게요 왜냐면 개군소라 여러분 야만이 돼도 돼요 야 여기는 오늘 되게 문어삐리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오늘 문어 잡으면 나줄 거예요 오늘 무조건 개... 개군소 아니야 어떻게 문어보다 개군소의 날이 있냐 리바 아이 돌은 좋은데 들어갈 틈이 있어요 하나 더안 좋아. 리바. 들어버려. 와 미치겠네. 저건 뭐야? 어, 납작 한돌 바로 물수대비. 어, 한번튀겠다아이 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들어갈 틈이 있잖아요. 이런 돌에는 있을 확률이 커요. 보세요. 여기 뜬금 없는 말똥성 개르기밖에 없네. 버릴게요. 이 돌. 아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지금 오른쪽에 알록달록한 거는 우리 왜 이렇게 흐려 갑자기? 잠시만 기다리세요. 3 2 1 됐다. 오른쪽에 알록달록한 거는 창문서고 여기 옆에 있는 건 개구소예요. 약간 팅팅 약간 리츠 느낌으로. 아 죄송해요. 귀엽다. 뭔가 찻쌀떡 같죠? 뭔가 명절 느낌이 난다. 버릴게요. 이것도 너무 작아. 이거보다 조금만 더큰걸 가져갈게요. 야, 일단. 거기 있어봐. 이따 잡으러 올 수도 있어. 자, 여러분, 이 돌은 굉장히 큰데? 이거 들수 있을까? 이거 잘못되다가 허리 나가면은 남자 삭제 그래도 해야지. 남자 삭제해도 군소 잡아야지. 하나, 둘, 셋! 아, 안 할게요. 편의장 이거 편집해주세요. 제 자존심 때문에. 오 안녕 뽀치야 오케이 여러분 이 정도 사이즈면은 괜찮아요 야뭐 복숭아 같다 조금 썩은 복숭아 일로 와라 이 정도면은 간장 군소장에서 딱한 입에 추배를 먹기 좋고 와 벌써 개구새 냄새 개울나온다야 큰일 났다 게스트 이거 어떡하니 너 잠시만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지금 뭘 봤는데 아 해삼 있네 해삼 근데 여러분 이 해삼도 너무 작죠 버릴게요 자레고새야 일단 너 하나만 들고 가자 지금 산책 가는 거야 춥지 물속에 더 따뜻하지 어쩌라고 들어가 이래 게기야오야 어, 그새 붙었니 엄지쳐 네가 엄지 척을 안는구나 버려 다아 버려 와 여러분 여기 손에서 개군소 연세 미친듯이 나요 옛날에 제가 딱한번 삼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말씀 못 드린 게 삼키고 카메라 끄고 토했다 진짜예요 자참그래로 아, 여러분 오늘 게스트한테는 저게 개군소가 아니라 창군소라고 할 거예요 <웃음> 두 마리만 더 나오자 여기 옆에 돌 없어 이돌 느낌 좋은데? 없어 자이돌 작은 돌인데 있을 수 있어요 들어보자 자금돌안 될게요. 없는데 여러분. 아이고 저기 해삼 너무 귀여운 거 있다. 상마이 똥인 줄 알았네. 뭐 어, 여기 해삼은 조금 두껍고 무서운데. 어. 너왜 엉덩이만 두껍네. 엉덩이가 크네. 버릴게. 엉짝내기. 한 마리만 더찾자한 마리만. 여러분 이둘은 진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들수 있을까 내가? 자 한번 해 보자. 해 보자. 아, 못 든다. 힘이 딸려서가 아니라 잡을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안드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돌이죠 이거 엄청 큰 돌이네. 아, 이런 큰 돌은 진짜 쉽게 들수 있는데. <웃음> 야, 이거 뭐야? 군소야? 아이고 너 먹으면 난 지옥 가겠다. 야, 이돌 크네. 이런 걸 들어야 내가 좀할 말이지. 얼음 팔만 커졌 리바아야 한마리도 없네 리바 오케이 여러분 딱 마지노선 크게 군수 찾아왔는데 팔을 넣으면 제 옷이 적거든요 보이시죠 얼마 안 남았어요 영하 7도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자이게 손이 안되잖아요 사스키 레기야 사스키 뭐야 군수 아니었어? 해초였어? 아 리바 말미잘리 해초 물고 있어서 군수인 알고 리바 카메라 켰는데 다시 카메라 끌게요 <웃음> 포기하고 싶다 그렇게 한타방은또들가또들가또떠들가또떠들가또 떠들가우 떠들가떠들고떠들 또 들어왔다 여러분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더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스트가 먹는 기깔나 한입 바로 갈게요 근데 지금 수염에서 물총 나올 것 같은데 물총 싸움 뗄 사람 붙어라 잠시 여러분 지금 미련 남아서 마지막에다 생각하고 들어오는데 마지노설레기 찾았다 <웃음> 요정도면뭐개군소아 벌써 냄새난다 잠깐 익사하고 있어봐 자 이르기까지 같이 가자 버려지자 닫아버려 티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군소렉기들을 잡아왔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여기 살짝만 열었는데도 냄새가 엄청나네 냄새 한번맡볼게요 아. 아. 이게 무슨 냄새가 나면은 흙냄새인데 그 썩은 흙냄새. 여러분 썩은 흙냄새 맡아 보셨어요? 저도 못 맡아 봤어요. 쓰레기 바로 손질할게요. 던져 버려. 힌트! 자 여러분 참고손이 약간 짬박이짬박이 이렇게 달맛이한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들은 그냥 연한 갈색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가지가 뭐냐면 개구손은 보랏빛에 뿜지 않는 아주 착할 느낌인데 썩은 흙냄새가 나 군소 손질은 많이 보여드렸죠 그냥 여기 배에 있죠 배를 라상라상라상라세 라상. 해준 다음에 배를 그냥 과감하게 뒤집어가면 내장이 나옵니다 자요 내장 다 뜯어서 버려버려 자 그리고 옛날에 금강연아님이랑 같이 군소 먹었을 때 요거 보고 제가 금강연아한테 물어봤거든요 연아님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연아님이 뭐라고 했냐면 음경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안에 이 나머지는 다 워터야. 도도 도도 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손질이 다 끝날게 펀치 먹어라. 자 그럼 원래 여기 요점밀치를많잖아 이렇게 달랑달랑거리는데 이점밀치를 빼려면 밀가루를 밥만 문질어서 빼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될 때가 어떨 때안해도 되냐면요 제가 안 먹을 때요. <웃음> 게스트가 먹으니까 안 해도 돼. 나만 아니면 돼. 펀치. 자 그럼 요 나머지 개순이 이렇게도 바로 손질할게요. 라상 라상 라. 자 이렇게 개순이 군순이 두 마리가 다 손질이 됐으면. 야. 시끄러 워 죽겠네 저거 아주 그냥. 자 원래 간장해자 같은 경우는 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간장을 먹음게 해야 되는데 이 군소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간장에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군소의 진짜 독은 내장에 붙어있기 때문에 한번 무조건 삶아서 독소를 없애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잠깐 꺼지고 워터 야 냄비 찍파이 아아아아아아아 자 여러분 여기 물이 끓면은 군순히개순이 넣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주 재소중가 터져버렸어요 평소에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오늘따라 그냥 돌 계속 뒤집어가지고 여기 날가 라이가... 어어 잠시만요 돌 밑에 꽁꽁 숨면서안 나와버린 아주 재수 잠깐만 재수 없는 건 나잖아 바로 입장 자기가 이래 얘기들아 자 여러분 개군소 사는 거 오랜만에 보시죠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웃음> 같아요. 여기서 20분 정도 아주 푹고워버릴게요 이따 봐요. 라상나파 아마다 여러분 이거 끓이는 동안 간장 군소장에쓸 간장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냄비 꺼죠. 간장 한컵어 넣어 넣어 넣어 넣어 넣어 넣어 버려. 자 그리고 물한컵 모터 야 닥쳐 넣어 버려. 자 이렇게 물과 간장 1대1 비율로 넣고 설탕 3분의 1 부어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안 내려온 설탕을 깔끔하게 처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졸라 졸라 일로 아래기야. 자 그러면 끓고 있는 군소리기들 옆에 스팅 파이. 아아. 야, 야, 야. 누워서 그렇게 한심하게 쳐다보면 내가 처음 타오잖아, 이마 아 자, 여러분, 이거는 10분 정도 아주 팔팔 끓여줄게요. 아, 참. 라가리 닦고. 자, 여러분, 간장이 쉬는 동안 간장 구수장 안에 들어갈 구수기재를 싹다 넣어줄게요. 날아가라. 통마늘. 던져버려. 와자자다다그 다음에는 통후추와다다다다 그리고 재미있는 월계수잎 퓨우! 퓨우! 퓨우! 하나도 안 들어가. 자, 그리고 액기스의 청고추와 홍로추. 라삭라삭라삭. 오, 오, 오! 넣어버려 열어 이 정도 됐으면 턴업 그리고 지금 상온에서 차가워질 때까지 식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장장을 만들 때 제일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인내를 배워 개소리야 자 여러분 이렇게 식은 간장을 제가 맛 한번 볼게요 이건 개군소장도 맛있긴 하겠다 너뭐 내가 눕는 소리만 나면 뛰어 자 여러분 이 간장을 여기에 싹다 부어주고 빨리 빨리 개구수 다 이거다 빨리 빨리 자 여러분 개구수는 게 아주 귀엽게 지금 쫄어졌죠? 비발 턴어프 개순이랑 군순이 여기다 옮기고 찬물에 한번 씻어줄게요 워터 야. 자 여러분 이렇게 씻어준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야 얘들이 조금이라도 쫄깃쫄깃해지거든요 내일 게스트를 위한 마지막 예의다잘가 <웃음> 개순아 군순아 퐁당 상상상상 그리고 라가리 봉쇄 틱탁 열어버려 들어가라 머리통으로 닫아버려 내일 게스트면 저거 꺼내서 살짝 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 그 게스트 저게 군소인지도 몰라요 이이이이이 이, 이, 이, 이, 내일 봐요 자 아주 오랜만에 러머니 내려왔습니다군소레그를 들고 어머니 내려왔는데 제가 왜 어머니 내려왔냐면 오늘 오는 게스트가 저랑 굉장히 친한 게스트라서 아마 굉장히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시끄럽게 아마 바로 쫓겨나 아, 일단 요거 먼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웃음> 여분개수나 <여름, 개순아>. 와우 <웃음> 아니, 여러분 이거는 이거 먹을 수 있나? 진짜 얼핏 보면 그냥 약간 소라 같기도 하거든요 소라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뭐 냄새는 너무 맛있는 간장냄새가 납니다 그냥 간장게장에 나는 냄새가 나거든요 이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잘했다 그럼 바로 택배 게스트 할 건데 한번 전화 한번 해 볼게요 회영 어디야? 다 왔어 지금 한 3분? 알았어 빨리 와 어어 제술 너무 해먹으면 속이 너무 안 좋다 그래 내가 그래서 맛있는 거 하나 해놨어 아 진짜 또 이상한 거해놨아니아 아니, 소라 진런거 하지 마요 아 소라 해놨어 소라, 소라 아니 진짜 우리 엄마도 먹었어 아진짜로어 어, 빨리 와네 음. 여러분 일단 소란하고 지금 밑바닥을 깔아놨고 자 이제 곧올 거니까 오면 바로 다시 카메라 켜서 찍어볼게요 나성마사 여러분 오늘 특게스서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야! 요! 요 안녕하세요 하늘커플 채널 쿠키커플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의 최수종 김경식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대전의 최수종 왜 나온 거야? 속주분들이 그렇게 불러. <웃음> 괴롭깝네. <웃음> 이제 쿠키커플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채널에서 이제 댓글로 약간 모기지 상한 그 커플이 그 아, 뭐 잘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어디서 왔어 지금? 대전 어... 대접을 안할 수가 없잖아 맛있는 걸 먹고 그다음 맛없는 걸좀 약간 이상한 걸 먹는 거예요? 오늘 맛있는 거 밖에 없어 소라 지금 바로 꺼낼게요 <목소리> <오우> <목소리> 소라장 먹어봤어 소라장? 안 먹어봤습니다 자 요거를 바로 열어버려 소라장은 바로 먹여볼게요 아 없어요? 아 일단 이거만 먹고 오케이. 아 24시간 한건 소라장 리벌레기 <목소리> <리버레깨. 웃음> <웃음> 너무 군수잖아 이거에 되네요 솔직히 이거 소라 먹으라고 생각했어? 했죠 미안.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 경식이가 굉장히 지금 비위가 굉장히 세요. 분서가두 개가 있거든. 그러면 반 잘라가지고 두 번은 먹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해야지. 그럼 구독자분들이 또 넣고 보고 재밌어가지고 또 넘어갈 수도 있어. 진짜예요 <웃음> 아, 냄새 맡아. 냄새 좋아. 오. 오, 오, 그냥 간장이 아닌데? 간장게장장이지. 오, 진짜? 그래, 진짜? 라삭. <웃음> 무슨 비명이에요. 아, 나 <웃음> 처음 들어볼게. 예, 최악이에요, 최악. 자, 한 마리 더 했어요. 한 마리 더 찾자. 어. 얘 이름이 군순이에요. 군순아, 안녕. 군사아 미안해라고 해야지. 군순아 미안해. 라삭. <웃음> 자, 여러분, 이군소를 접시에 올려놓을게요. 와, 생김새 진짜 개 찌린다, 찌려. 리린다, 리려라고 해줘야지. 리린다, 리려 <웃음> 자, 이제 바로 한번 먹어볼 건데. 먼저 먹을래? 아, 이제. 자유유수니까. 형, 님형 형, 형, 형. 형. 왜? <웃음> 어, 오케이, 너가 먼저 먹자. 아 뭐야?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장구소장 저도. 오, 씨, 손 떨려 야, 그만해. 오, 오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야. 이제 팬티 부자, 팬티 와, 이렇게 이거. 여기 한번 씻고 다시 간장에 담그는 거 보셨어요? 그래도 살겠다고. 맨손으로 먹어도 돼요? 한, 아, 둘다 맨손으로 먹어 와. 야, 좀 작은 거 먹자, 처음에. 이게. 아, 뭐, 남자 뭐, 아닙니까? 하... 남자 아닙니까? 네? <웃음> 여러분, 처음에 작어먹어게요 사실, 저도 떨려요. 왜냐면, 저도 간장구소장은 처음 먹어보는데, 사실 다른 구소들보다 좀 맛있을 거 같거든요. 어, 무슨 말 학문처럼 생겼네. <웃음> <웃음> 진짜. 진짜로. 어, 진짜로. 내가 바라보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추베르 가능하나? 하나, 둘, 셋. 추베르! 미안해. 아 이게 먹을 수 있는 참군소가 있고 개군소가 있거든. 응. 이게 먹을 수 없는 개군소로 했거든. 이발내와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진짜 전날 간장 때문에 처음에 괜찮았지. 오! 처음에 괜찮았는데 나중에 개군소 그향 있잖아. 그 향이 갑자기 너, 너 비위 쎄나 안돼? 개악하다. 말을 못. 막... <웃음> <웃음> 어, 말을 이게 안 되네. <웃음> 와 어금니 아직도 껴있어요. 아? 어? <웃음> <웃음> 맛이 어떤 맛이야? 설명 좀. 처음에는 아. 진짜 간장 장조림 맛이. 그리고 생각보다 어 너무 맛있네. 어 맞아 맞아. 리액션이 약하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 민들레 썩은네. <웃음> <웃음> 너무 좋은 그거다 뭐 이막꽃 썩은 내꽃 썩은.. 지금 <웃음> 잖아요꽃 썩은 내가 막 입에서 도라래 <웃음> 근데 두 번은 먹어봐야 되잖아요 네? 아니 두 번째 먹은 거더 재밌어가지고 또 너한테 들어올 수도 있잖아 네자 <웃음> 여러분 이거 먹기 전에 쿠리코 영상통화 한번 하자 아 진짜 아, 진짜 이런 거 하지 마요 아 여러분 커플 채널이거든요 여자친구분은 일본에 계시고 지금 영상통화 안한지 지금 한두달 됐다고 합니다 아, 아니요 그건 아닌데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토하고 이런 습을보여 진짜 나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응. 왜냐면 80만이니까 <웃음> 렛츠고렛츠고 오케이 그리코랑 전화할 때좀 멋있게 먹어야겠다 가능하다고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랑 두달 만에 영상 통화 맞죠 예 맞습니다 아니한 <웃음> 정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해아시네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장거리 언제 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웃음> 두달 동안 영상 통화했으면 하일부에서 언제 한달 됐는데 두달 만에 맞죠 네 맞습니다 <웃음> 그리고 오늘 저희가 뭐를 먹을 건데 예. 제 영상 보시나요 예, 예. 군소 아세요 군소 내 영상 안보네 나 안할래 군소라는 맛있는 소라가 있어요 소라. 굉장히 맛있어요 그거를 경시가 좀 같이 먹는 거좀 보고 싶어가지고 편한 말아오아오 쉬운 말 아, 아, 치어말로. 아, 아, 치어말로. 치어말로. 치어말로. 일본어로 한번만 아이씨대로외로 <웃음> 죄송합니다 아, 아. 소리가 소라 미타이야 그리고 큰 날뱅이 아니라 <웃음> 큰 날뱅이 <달팡이. 웃음> <웃음>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경시가 좀 맛있게 먹고 싶대요 와아 아그뭐 사랑하는 여자친구인데 응원 한마디 듣고 싶어서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응원 한마디 듣고 싶대요 네? 네? 맛있게 예이 yeah. 하나 둘셋 츄베르 자기? 나이아기판 와 아, 여러분 아니 꾸, 코리코님? 네 소감이 어때요? <웃음> 아 경훈 씨씨 소감이 어떠신가? 아이 상을 받게 해서 영광이고요. 반민 피디으로 숟가락만 올려놓을 뿐입니다. <웃음>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코리코 씨랑 만나게 너무 정말 감사하고 <웃음> 라이시대로. <웃음> 아, <웃음> 아 그리고 네. 이제 곧 한국 오잖아요. 이거 같이 먹어요. 그리고 오늘 나와줘서 진짜 고마워요. 혹시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릴거 있나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저도 한국에 파리 갔어. 또 네. 파리시에 만났어. 오. 페고 싶어요. 예? <웃음> 이런 거 아니야. 오지 <웃음> 오는 거야. 뭐를 가르치면 요그리코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하세요, 형님. <웃음> 여러분, 크리코한테 살인 이야기를 받았는데, 해고 싶어요를 도대체. 잘 가르치셨네 자 여러분 오늘 군소 먹어봤는데 어때요? 야, 영상에서 봤을 때는 먹을만하고 평소 오버하는 것 같았는데 직접 와서 딱먹어보니까 괴롭 응. 같아 <웃음> <웃음> 여러분 이게 새거였거든요 이래끼가 이거 다 먹었어요 <웃음> 아, 어금니그이안 빠져요 자 <웃음>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초 파이어 야, 다음에 그래도 그 참고수 먹자 참고수